부드러운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못하는 거야. Previously on t h 저한테 먼저 부탁을 한게 몽환의 라비던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 맞아. 어, 아, 두근두근한데 아니, 그래도 약간 좀 되지 않을까, 그래도? 3만. 3만. 276. 3만 4천. 스킬 찍은 걸좀 봐야겠는데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자신있지 내가 스킬 그래도 좀 아, 열심히 했지 이걸로 볼게요 봐바, 그냥 어, 나쁘지는 않네요 어. 네 도울 어. 수 있을 것 같고 샌드버스트도 2단이고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샌버 언제 2단 찍었지? 나도 아, 모를 때가 있어 네. 깜빡해 일단 기본적인 거는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어어. 어, 어. 인간 기준에 템 맞추는 거를 먼저 들어갈게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널 히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맞춰야 하는 게 파이클감? 파이클감 네 파이클감 아, 야 역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야 유비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니 복귀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추가 장비 슬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냐 안 하냐 이거를 좀 유무가 좀 중요해요 넌 쓰니? 나안써 이거를 이제 원툴 세팅이라 그래요 원툴 안써나자 자, 파이널 어. 히트를 보면 요즘 시세가 한 1,400만원? 1,400만원? 어, 어제였나 제가 확인했던 게 1,400에서 1,700 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바로 1,700만원에 파이널 히트 풀타임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인챈트가 지금 없잖아요 아 맞다 그렇네 근데 아우. 여기서 이제 뭘 확인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이 인챈트 값도 계산을 같이 해줘야 돼 조금 보류를 해볼게요 다른 게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잇은 웬만하면 2레벨로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어 쿨감이니까 네 왜냐면 이게 쿨감도 쿨감이지만 1렙당 6초예요 6초 아 6초 크 이런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때 얘가 이제 망각, 망각. 손해주잖아요 어. 그럼 이제 시세를 비교를 해보는거야 내가 망각을 검색을 해봐 간단하게 알려주니가 오늘 시간상 자 아까 1700만원에 얘를 어... 바르면 얼마 1700에 1200. 2200 어. 여러분들이 바, 직접 바를것인지 발린 거를 할건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너는 어떻게 할거야? 발거 어, 할래? 자 일단 파이쿨감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제니는 쌍검 세팅으로 갈 겁니다. 어. 왜냐하면 양손 검을 하려면 에르그 45 레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 추가 너무 어, 비싸. 비싸. 그냥 여수용이다. 비싸. 다음 맞춰줘야 할게경갑옷으로 예. 들어가서 이제 파이널 히트 지속 시간. 지속 시간. 네. 몽안의 라비던전 급에서는요 파이티 속이 진짜 높은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높은걸로 파이티 2천만원에 2레벨을 더 투자를 하냐 음. 약간 좀 줄이고 가냐인데 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이게 세공이 1 8레벨이라말이 27초 어. 근데 얘는 20레벨이야 근데 워잇! 20레벨이 1,100만원 차이가 나 1,100만원 차이가 3초 3초에 1,100만원을 어. 태워 근데 얘는 인첸트가 3초. 더 좋아 아 그래? 어, 아 그럼 인첸 전은을 해야지 그러면 은 남자거래 아 그럼 그럼 남자거야 어? 남자거라고? 왜 어. 물어봤어, 나한테? <웃음> 아니, 지금 아, 보니까 남자타려네 아! 지금 같은 인챈트인데 20레벨, 20레벨이고, 가격도 똑같아. 이랬을 때 이제 비교하는 방법. 다 있는데, 아. 인챈트 데미지를 보면 돼요. 보면 얘는 14지. 어, 14. 체력도 있지만, 쟤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히드 어. 12. 12. 허어, 같은 가격인데, 데미지가 어. 2 증가가 다르다고. 이건 히트템이라 그런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캐릭 맞춘다. 장갑을 들어갈 건데요 컴백마스터리를 볼 건데 소드마도 좋긴 해 나는 아나실드하고 같이 할 거야 그럼. 자 여기서도 인챈트를 인첸트.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철이냐 천이냐 왜냐면 인챈트가 천이 어떻게 구별해요? 그냥 생긴 게 천처럼 생기면 천처럼 생기게 보이면 <웃음> 천이다 <진짜. 웃음> 여기 보시면 의류점술이라고 있죠 저게 이제 아이템이 되고 밑에는 대장장수이 어. 야, 진지게 저렇게 말하지. 네. 뭘또 방송의 짜... 재미를 위해서 소금은 어. 짜다. 아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어, 진짜 여기 보통은 장갑은 전 철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가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아 그렇게 어. 말하면 되게 좀 섭하다. <웃음> 컨트롤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네. 플레이라고 해줘. 부드러운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못 하는 거야. <웃음> 야, 근데... 오늘 시청자 개 많아. 200명 넘었어. 야, 너는 뭐? 이0명 시청자 뭐 온전 없지? 아 걱정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그냥 좀편하게 어, 어. 아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좀황하게 이렇게 고좀 그 보고 처음 해보니? 어? 어? 처음인데? <웃음> 일단은 장갑은 좀 보류하는 걸로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신발은 내가 이거 너가 세공... 할 세공은 없어 솔직히 어. 말해서 그래서 인챈트만 일단 먼저 볼 건데 날개신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너 날개신 사면 돈다써 <웃음> 얼마요? 아니 뭐 얼마 안돼뭐 아, 얼마 인데 이게 3억 5천 최소 너 3억 있니? 어? 게임이 망게임이네 진짜 어? <웃음> 얘는 지금 솔리스트가 좋아요 체인 쓰게 됐을 때이 솔리스트가 데미지 10 증가도 있지만 저 행운 증가라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체인 데미지를 많이 늘려주는 그래요 그러면 몽라 기준으로 갈게요 아뭐 좋은 거라 그러면 뭐. 이거 사자고? 자 여기 액세서리는요 최대 공격력만 볼 겁니다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파이널 히트를 쓰다보니까 최대 공격력을 하는 거지 뭐 자이언트나 엘프분들은 본인이 쓰고 있는 해당 직업 주력 스킬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어. 날선 나이스, 들끓는? 그래. 날선이 지금 되게 비싸요 초보자분들은요 당당한 지진 추천드립니다 당당한 지진 어. 나도 그냥 기... 정리쓰네 무기! 무기. 근데 무기... 무기 역시 켈론 아니니까 싼 거면 켈로나 긴 한데 사실 몽환의 라비 던전이라는 던전 자체가 턱에 아. 안 들어가 아 거기다가 추가로 장인 개조를 요즘 안써 투안 만든 것처럼 소환하게 되면 풀스태찍기가 되게 쉬워 아 이미 있으니까 어. 인챈트는아 여기가 악몽을 악몽이가 한 100만원 200만원 할 거거든 내구가 20이잖아 얘가 어 이런 것도 좀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나는 이렇게 무기 맞추는 것도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루니를 깨면요 여러분들 플라워 소드라는 걸 줘요 그거하고 메인스트림 우리 챕터 1에 G1, 1이었나? 1을 깨면 모험가의 브로드소드였나? 이두개 같이 키시면 어, 아 고래빙도 비싸다 싶으면 어, 이제 그러면 체인을 볼 건데 아까 체인 하나 있던데 어 이거는 내거 원래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한테 소개용으로 한번 검색해서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인 블레이드 일단 검색을 하시고요 저걸 다 더하시면 돼요 이거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위에거는 특수개조가 안 돼있잖아 개조도 아무것도 안 돼있고 어. 근데 얘는 특기가 또 돼있어 그러면 조금 그거 감안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에르그는요, 무시하세요. 합산리에서 계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정리하면은 인챈트, 개조, 맥데미지 다 더해라. 그 음... 공격 데미지 더해가지고 데미지가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에르그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자. 아 근데 스위핑 범위가 여기 있어 장갑에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장갑에 붙는 스위핑은 아, 마우스가 닿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근데 너 이게 만화쉴드 보니까 없다 잠제나가만있 응. 관련... 써보자 어, 없으면은 나, 이, 나 신의... 은행 좀 켜봐 가만에 써봐 만화쉴드? 그 아는 지인이 준것 중에서 만화쉴드 거시기가 있었는데 아, 아 여기 있네 벌레스크 빼고 풀로이야 이거 종결이었어? 아 어. 이거 내 아는 지인이 나한테 유산으로 주고 갔어 근데 나는 좋은 줄 몰랐지 좋은 걸 들고 있었네 그럼 이거 그냥 껴도 되겠다 어.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타이틀 보통 1차 타이틀은 우리가 직접 얻을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2차 타이틀은 구매를 해야 돼 자 스마트 컨텐츠 아시죠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간 다음에 2차 검색하시면 나비노게 거래 가능한 2차 타이틀이 오. 다 나와요 데미지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풀렸던 것 중에 햄릿 그 다음에 오. 푸시나 2차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 15이상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나오 2차 어, 어 나왔다 자, 돈 바운스와 추천 좀요 블루밍 관련해가지고 좀 알려드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이제 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우리 트러브님이나 어그죠그뭐 어, 이랑님 해가지고 바비노기 트러... 유튜버 분들 트러브님. 네 그분들 어, 초등호...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벌에서 굉장히 많고요 자, 자 던전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던전을 깨면 지속적으로 주는 고상환인데 그것도 이제 깨두시면 좋습니다 어 깨세요? 고상환한테. 자 불수 수련작 하고 있는데 유비미 복귀 유저 분들께서 돈좀덜 들어가고 쉽게 올릴팀 있나요? 그거 안 쓰려면 시간을 좀 써야지 근데 굳이 또말씀을좀 뭐가 있을까? 프리시즌 기다리는 거죠 프리시즌 때 그렇지. 자, 잠깐만요. 복귀해주신 김입니다. 단전이 리뉴얼 됐단데, 눈의 뼈 추천. 전이 어떻게 할까요? 네요. 물론 일단 5천까지 찍고 생각을 해보자. 현재 마무 종결템은? 켈틱 드로이드 스태프입니다 네, 다음 거는 어, 생활 복귀도 할만할까요? 생활? 만약 블랙스미스나 천원 만들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면 힘드실 겁니다 스태프 업사는 목락하기 많이 어렵나요? 할만해요 자 스태프 에스 쓸만 있나요? 목락까지는 할만한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네공스키인데 쟤는 어떤 게 추천 주시나요? 그 네이버에 카르토의 마비노기라고 있어요 거기를 검색하시면 내가 스킬을 어떤 거 찍어 할지 주 스탯이 어떤 건지를 다 알려주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못 물어본 거는 내 네. 예방 송은 네, 제가 또, 다 해줄 거고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어, 얘 제가 방송 하루에 막 6시간 니까예하았죠 <웃음> 자, 종료합시다 여러분들. 네, 자, 호스팅 넘기기연사 오늘 끝낼게요.